명동요는 전세계인이 반드시 한 끼를 먹는다는 이곳 명동교자에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얼마나 맛있으면 미슐랭에서 연속으로 맛집으로 지정을 했을까요 이태원에도 지점이 하나 생겼군요 밥시간도 아닌데 대략 20분 정도 대기하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가 간 곳은 1층이고 위에 2층도 있어요 5년만에 처음 먹어보는거라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그 값어치 충분히 합니다 이제 웬만한 대형 식당은 로트가다 서빙을 하네요 아 저희 테이블 로트가 서빙한 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알아서 저희 테이블로 찾아와 주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살짝 긴장도 됩니다 제가 이집 만두보다 더 맛있게 하는 만두집을 가본적이 없거든요 뭐 만두도 맛있지만 이따가 나올 칼국수 또한 예술입니다 아... 저 칼국수 국물 색깔이 갈색인거는 가른 고기하고 가른 고... 어? 말좀 하자 국물 국물 색깔이 갈색인거는 마른 고기하고 뭐 부추, 호박, 양, 양파 양 등등을 불향을 베게 해서 볶아서 칼국수 위에 올려 놓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물 색깔이 저렇고요 국물은 상당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죠 아... 이 마늘김치 마늘김치 저처럼 장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 먹고 속이 쓰려서 하루종일 고생을 하긴 하는데 아장 좋으신 분들은 이 마늘김치 정말 잊, 잊을 수가 없는 맛이죠 아, 보기만 해도 저는 맵네요 자 이제 칼국수 양 사이드에 지금 허연 것들이 4개가 떠 있는데 저것들은 다 만두인데 얇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90% 단백질 10% 섬유질 3% 넓적만두 4개 여기다 야채는 호박, 양파, 부추 등등이 들어갔어요 저거를 가든고기랑 같이 볶아서 나오는거죠 자 국물 한입 색깔 죽이죠 자, 면을 한번 떠봅니다 이 면이 뭐 간이 백인지 안백인지는 몰라도 이 국물에 조화롭게 해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어요 아 만두와 이 만두는 진짜 인생만두예요 짱짱해요 고기가 난 고기 비순물이 한 것도 아니고 진짜 고기 안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부추 비슷한거 부추겠죠? 부추파고기 뭐 이렇게 는데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 만두는 놓치지 않을거예요 아, 잘 먹고 나갑니다 비가 와서 다시 또 오겠습니다